작평곡 강의 2 0 강입니다. 코드 진행법 네 번째 시간 오도권 진행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도권이란 코드의 근음이 완전 오도씩 내려가면서 순환하는 진행입니다. 순환한다는 뜻은 다시 시작한 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이 오도권을 영어로 사이클 um, 순환하기 때문에 사이클 오브 피 p 스라고 하기도 하고 원이기 때문에 서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클 오브 피 s 음 혹시 음정을 모르시는 분들 완전 오더라는 것은 그냥 다섯 음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음 간격이 한번 나오게 내려가는 것을 음, 반음 간격이 한번 나오는 오도를 바로 완전 오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 이때 미와파가 반음이죠. 이렇게 반음 간격이 한번 밖에 안 나와야 완전 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솔라시도 이 경우에는 시도가 반음이죠. 그래서 역시 완전 오도. 하지만 만약에 미파솔라시 이건 어때요? 미파솔라시 네 미파가 반음이죠? 시도가 반음인데 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역시 완전 오도입니다. 완전 오도가 안 되는 경우는 시에서부터 출발할 때예요. 시도레미파 하면은 반음 간격이 시도가 있고 미파가 있습니다. 두 번이 나와서 이것은 완전 5도가 아니라 이따가 설명하게 될감 5도가 나옵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C에서 출발한다고 치고 자, 이건 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음. 코드의 근음. 그러니까 이 C라는 것은 꼭 C코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7 일 수도 있고요. C마이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C로부터 출발했지만 만약에 이 여기가 C가 아니라 음, D면 여기가 D가 될 수도 있어요. C샵이나 D가 되는 경우는 여기서 출발하면 되죠. 그리고 c 의 경우에는 음, 여기 d 플랫시 C샵과 같은 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음이 몇 개인가 하면요 C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의 음 그래서 건반에서 검은 검흰 건반 일곱 개와 검은 건반 다섯 개를 다 포함하는 음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을 오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어, 일단 알파벳만 보시겠습니다. 요 가로 안에 작은 숫자나, 그 다음에 밑에 설명 은 나중에 보고요. 자, C에서 F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C에서 F로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세면은 4도가 올라간 게 됩니다. 근데 그놈은 그놈의 성질은 저음, 그놈은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레미파 이렇게 세지 않고 도, 시, 라, 솔, 파 이렇게 셉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서 다섯 음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 시할 때의 반응 감격이 하나 있죠. 그래서 완전 오도 C에서 F로 갈때 완전 오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C키곡에서 C코드 다음에 F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C 다음에 F가 나올 때 자연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오도권 진행을 이 오도권의 공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고 확실한 코드 진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이 F에서도 또 완전 오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파미 파미 래도 C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왜 C에 B가 아니라 플랫이 붙어있냐 하면요. 파미 할때 반음이 나왔죠. 레도시할때도시도 반음이죠. 반음이 두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에 있는 도와 시 간격을 벌려줍니다. 시에 플랫을 붙여서 거기에 도, 시도 간격을 반음이 아니라 온음으로 넓혀준 거죠. 그래서 여기 플랫이 하나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계속 C플랫, 라, 솔, 파, 미플랫 이렇게 되고요 이런식으로 계속 완전 오더씩 내려가서 A플랫 거치고 D플랫 거치고 G플랫까지 옵니다 이 컬러를 보시면 C는 까만색이죠 검은색이고요 이플랫키들은 제가 청색으로 다 표시했습니다 플랫 근음들 그리고 이 보라색은 플랫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샵으로 표기할 수도 있는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을 지나고 나면 은 빨간색이 되죠 이제는 샵, 샵키에 해당되는 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이 플랫키냐 샵키냐의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g 플랫까지 온다면 이 g 플랫을 F샵이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F샵 그래서 F샵에서 또 계속 완전 오도씩 내려가면 F샵, 미, 레, 도, 시, 비기, 비, 키 B 또는 비음 B 다음에는 E, E 다음에는 A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다시 처음인 C키로 C, 음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다가 키라고 말했다가 코드라고 말했다가 음이라고 말했다가 세 가지로 말했는데요. 이 오도권은 다 됩니다. 음, 도는 파로 가고 싶어하고 파는 C플랫으로 가고 싶어하고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C키 다음에 F키 F키 다음에 B플랫키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C코드 다음에 F코드 F코드 다음에 B플랫코드 이렇게 가고 싶어한다 이렇게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키의 경우에 C키의 경우에 이 G 코드에서 C, G 코드 다음에 C로 나오는경 많죠. 그러니까 C키의 곡 특징은 C에서 다음 코드가 F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날때 때, 날때 때는 G 코드에서 C키로 C코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C를 가운데 두고 우측에 F와 좌측에 G 이렇게 세 가지 코드를 바로 C키의 3화음이라고 합니다 C키의 3화음 C키가 토닉 그 옆에 5도권 바로 다음 단계인 F가 서브 도미넌트 그리고 5도권의전 단계 전 단계인 G가 도미넌트 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5도권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각키의 사마음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코드 진행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한 작은 음표를 표시한 조표 f 키는 플랫을 하나 붙이고 b 플랫은 플랫을 두개 붙이고 e 플랫은 플랫을 세개 붙이고 이것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g 플랫이나 f 샵은 플랫 키로 표시할 수도 있고 샵 키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f 샵 다음에 b로 갈 때부터는 다시 이제 샵 키가 됩니다 그래서 b 키는 음 5개 샵 다섯 개 붙이고요. 이 키는 샵네개 붙이고, 이제 샵은 줄어들어요. 오도권을 따라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샵이 하나씩 줄어들다가, 이제 G키, G키에 오면은, 음, 바로 샵이 하나만 남죠. 그랬다가 이제 C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검은색 음표는 조표가 없고 C는 조표가 없죠. 그리고 파란색은 플랫 조표를 말하고 빨간색은 샵 조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음표는 조표를 플랫으로 G 플랫 키로 할 수도 있고 F 샵 키로 할 수도 있고 여섯 개씩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외워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온음계적 오덕권 자 이것은 오덕권이 아까 12개의 음을 다 연결하는 것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 12개의 음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키에 자기 음계에 맞는 음 7개만 씁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을 자기 음계에 맞는다 이 표현은 다이어토닉 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걸 온음계적 오도권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c f b 플랫 이 음을 다 코드진행을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c 키에 있는 음만 골라서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c C에서 F코드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B플랫 가지 말고요. C 스케일에 있는 음들이 여기 있죠. 뭐 이렇게 샵이나 플랫이 안 붙은 음들 그래서 F키에서 F코드에서 B플랫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 뛰어넘어서 여기서 직접 직접 이를 갑니다. B로 B로 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 오더가 되지 않고요. 감오더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오도권이 원이 작아졌죠. C에서 F로 간 다음에 F에서 B플랫으로 가지 않고 다 뛰어넘고 B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감 오도 진행이라고 합니다. 왜감 오도냐? 미파랑 시도가 다 있어서 그래요. 파미의 도시, 파미의 반음과 도시의 반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감 오도라고 합니다. 여기만 감 오도고요. 나머지는 다 오도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음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C키에서 C코드 다음에 F코드 F코드 다음에 B코드 B B코드 다음에 E코드 E코드 다음에 A A 그 다음에 D, G, C 이렇게 가면 은 코드 진행이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근음 진행이고요 B코드라는 것이 아니라 B를 근음으로 한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C키의 다이어토닉 코드 7개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옆에 원처럼 자 이거는 연주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C코드 다음에 C, F, 그 다음에 B 하프 디미니시로 칠게요 그 다음 에 E 마이너 E 마이너 D 마이너 G C 이거를 여기 이제 변형을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C 뭐 C2로 하고 뭐 C2 뭐 F 메이저 7 뭐 E-7 A-7 다7 붙여 볼까요? D D-7 G7 C는 C2 C2 이렇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C2 C2 F 메이저 7 b 하프 디 미니 7 e 마이너 7 a 마이너 7 d 마이너 7 g 7 c 2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a 키로 해보겠습니다 a 키 하기 전에 그음만 들려드릴게요 자 c F, B, E, A, D, G, C 여기서는 코드를 연결했지만 코드는 이렇게 똑같이 안해도 근음이 이렇게 진행하면 역시 오도권이 되겠습니다. 자그 얘기는 다음 강의 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A키 연주 한번 들려 드릴게요. A키로 환산했을 때자 지금 이거 위에는 C키, C키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A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시작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A, D 가다가 A키는 조표가 샵이 세개 붙어요. 그래서 솔샵, 도샵, 파샵에 샵이 붙는 걸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A는 A 그 다음에 D G샵 C샵, F샵, E. 많이 들어, 이오도권진행의 특징이 래요다라라 a 라 a r a Tara. Tara. t a a 그 다음에 G 샵 하프 디미을 할게요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F 샵 마이너 B 마이너 E 다시 A D G 샵 하프 디미 세븐 그 다음 C 샵 F 샵 마이너 B 마이너 E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지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